<웃음> 안녕하세요. 연어신당의 연예기씨입니다 밖에 나온다 좀 조심하시고. <웃음> <웃음> <웃음> <난 웃는 웃음> <웃음> 근데 무 웃음발 <웃은> 아니야. 왜 <웃음> <웃음> 다른 사람인데서 저남자해요 배우. 머리도 머리를 바꿔서 그런지 차분해 보이죠 사람이. <웃음> 아니, 사람이 차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웃음> <응>. 뭔가 차분해졌어. <웃음> 아 그래? 지 <웃음> <웃음> 사람이 뭔가 좀 재미가 없어. <웃음> <웃음> 근데 웃음소리는 재미 있잖아요. <웃음> 그래네 머리는 왜 바꾸셨어요? 머리요? 네. 아 너무 좀 그래서 네. 지저분해 보여서. 지저분해. 아, 어 사람이 어 사계절이 있잖아요. 항상 여름인 것 같아서 바꿔봤어요. 바꿔봤어요. 응. 이 머리가 더 낫는 것 같은데? 응. 저는. 본인도 마음에 드세요? 그럼요. 어디 푸도 하셨어요? 네. <웃음> 아니 네. 뭐지 뭐지 수정궁이 갑자기 네. 이랬어 언니가 뚫면 나도 뚫지 그래 뚫어 이러 가지고 앉아서 바로 뚫었어 그럼 수정궁 선생님 뚫었어요? 응아 뚫기 같은 뚫기 같은데 아 응, <웃음> <웃음> 아니, 그래? 아 근데 아직 못 봐가지고 <웃음> 다음 영상 찍으러 가보시죠 있 어, 어. 아, 알겠습니다 어, 아 어제 안 계셨구나 어제 뚫어 있었나? 응아 그래? 응, 아, 그래요? 응. <웃음> 이게 또반절인데 <놀람> 아, <웃음> 아, 아. 어, 오! 아, 뚫려 있었어? 아, 3천0 0만 원인데 내가 얼굴을. <웃음> <웃음> 잘 이렇게. 봐봐요, 편집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장한테 가셨군요. 와주세요. 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이지 맞아요. 좀 유명하지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정의 기복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고 내 감정이 먼저인 사람이고 또 내, 막, 내가 너무 먼저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소중해. 음, 아, 음, 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봤었을 때 약간 관종기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네. 뭔가 이슈모리처럼 이슈될 만한 것들을 뭔가 할것 같은 사람이라서 어, 그래서 뭔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얌전한 보이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음, 응, 근데 뭔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일 것 같은 여자 현재요? 어 현재 어. 그냥 뭔가가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별한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사람이야. 지금 봤었을 때. 그래서 이 여자는 되게 많이 나의 가치를 올려야 돼서 내가 마음에안 드는 게 있으면 다 고쳐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아뭐 그러니까 연예인이 됐겠지만 그걸 되게 즐겨서 살것 같은 사람. 올해는? 올해 네, 네. 봤었을 때는 수가 굉장히 사나워서 이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한테도 뭔가 구설이나 관제가 들어올 수가 있어 네. 그래서 그걸로 시끌시끌한 게 되게 많이 보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정 조절에 예민한 사람이야 그게 잘안 되면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빵빵빵 일어나면 거기서 멘탈 잡기가 힘든 사람 으로 보여서 되게 멘탈 관리를 평상시에는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몰라 이 사람이 배우인 건지 자꾸막 울고 있는 게 자꾸 보이는데 배우. 어 배우인지 울고 있는 걸 보이는데 울고 있는 연기를 많이 했었나? 아니면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울고 있는 것 때문에 뭔가 뭐 가족 간에 이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그 이별 울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별이 응, 좀 보이. 응응.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사람은 막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내 감정은 솔직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좋으면. 응 좋아 어, 쭉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뭔가가 만약에 나보다 능력이 부족해 뭐가 없어 뭔가 그래도 그걸 다 감싸 안고 갈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는 사람을 또 많이 믿지는 말아야 돼어 왜냐면은 갑자기 홀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될 때가 많아 팔랑팔랑 거린다고 하잖아 그게 조금 많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한마디를 해주면은 조금 멘탈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겠다 라고 나와 이분 음. 신기하게 선생님이 맞으셨어요. 이분 음. 배우예요. 음. 배우인데, 음. 그러면 오래 뭔가 음. 이렇게 음. 하면은, 작품 같은 거하면 음. 음. 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었을 때는 비슷비슷한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고, 뭔가 여자, 여자들의 메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 뭔가 주연을 맡으면. 네.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거든. 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꽃이 되는. 그런 역할만 맡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자기를 그냥 매력을 풍기고 싶은 그 역할로 인해서 그냥 그런 거 밖에는 모르겠어 아 음, 음. 근데 그게 지금도 만약에 뭔가 하고 있다면 잘 된다 라고 말하기는 잘 모르겠어 음. 음, 생각보다 그렇게 잘될것 같지는 않아 아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음. 뭔가 이슈가 될 만은 하지. 이 사람이 뭔가 나와서, 뭐, 막 같이 상대 역할을 맡았다든지, 뭐, 그래서 뭔가가 뭐또 이름이 거론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슈가 될것 같지. 이걸로 뭔가 될것 같지는 않아. 어, 그러면 기존에 음. 저희 이분이 뭐 음. 했던 음. 뭐 역할이나 뭐그 음. 정도까지는 이제 드라마를 많이 한 음. 배우는 맞아요. 음. 그러면 그 전에 뭐 음. 잘된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음.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 응. 어, 음. 이분 <웃음> 누군지 빨리 알려드리고 이분 음. 좀 질문할 게좀 많아가지고 음, 음. 좀 빨리 알려드고 이분 음. 여배우인데 음. 박민영 씨예요. 박민영이 누구예요? 보여드릴 얼굴 보시면 저도 하이킥 아니야? 뭐 그랬던, 하이킥에 나왔던 사람 아니야? 그 여자가 맞을 보고 엉청 예쁘게 생긴 사람. 맞아요, 이 음. <웃음> 아, 이 여자가 지금 이래요? 근데 응. 이분이 사실 드라마를 시작을 했어요. 응. 응, 응. 근데 드라마가 뭐 그냥 평균적으로 가고 있어요. 뭐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응, 응, 응,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응, 응, 응, 응. 평균적으로 가고 있는데 응.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 그 열애설 같은 게 터졌는데 응. 이제 지금 현 상태는 응. 아무튼 뭐 이별한 상태고.헐.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게 지금 다 맞았어요. 음. 그, 그, 그 소속사에서 이제 그 음. 발표를 했는데 음. 이제 김김 강모씨와 이제 열애서 열애를 한번 봤지만 현재는 음. 이제 상대방과 이별을 했다. 음. 그리고 상대방한테 많은 이제 금전적인 제공을 받았는데 그건 결국 사실이 아니다라고 음. 이제 이 사람이요. 남자한테 자기가 준게 아니고 남자한테 오히려 받았다고요. 그 남자가 어마어마한 음. 돈이 많다고요.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 내가 본이 사람은 그냥 네.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을 만났는데 네. 돈이 많은 거야 가 아닐까 싶어 아 음. 근데 이제 음. 그 디, 디스패치 음. 그 쪽에서 사진이 좀 나왔는데 음. 남자가 봐그 음. 배도 나오고 음. 가지고. 헐 못생... 세... 아니 네 네네네네네네 <웃음> <웃음> 네. 네, 네, 네, 네. <웃음> 네, 근데 이제, 박민혁 응. 씨가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헤어진 상태다. 응. 그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응. 했거든요. 응. 그래서, 뭐,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 응. 느끼시는 건좀 어떠신지. 응. 내가 봤었을 때는,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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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그 재력을 보고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지금 도는 거잖아 맞아요 사람들에게서는 음. 그런 얘기가 왜냐면이 사람은 너무 예쁘고 또 알려진 사람이고 하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 오.. 눈만 음. 보고 만 음, 그럴 거것 같지는 않아 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 그 남자분의 회견 음, 음. 왜냐면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여우 같고 나는 잘 모르겠거든 이 사람 사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오. 음. 그, 근데 이제 지금 좀 안타까운 건 이제 박민영 씨가 그 이미지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응. 근데 이미지가 조금 깎였어요. 아무튼 응, 뭐 응. 그런 분들을 이제 응. 만나고 응, 응, 응, 하니까 이제 응. 추측성의 글들이 응.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응, 응, 응, 이제 박민영 씨가 응, 응, 돈을 못 만난 거다 하면서. 응, 응, 응. 되게 이미지가 까칠거든요 응, 응, 응. 그러면 강민혁 씨가 이걸 응. 회복을 응. 할수 회복은 할수 있다고 하고 올 수전 같은 경우에 이분이랑 그... 뭔가 맞닥뜨리는 게 있어서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터지지 않아도 다른 게 터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응. 올해를 보면은 그래서 고게 그렇게 터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응. 들고 이 다음에는 조금 더 해가지고 와르릉 무너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조금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응,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걸로 보여. 그 강민혁 씨뭐 이분하고. 응. 이별을 뭐 했지만. 응. 응. 연애운은좀 음, 어때요? 앞으로의... 연애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눈이 발등에 달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어, 이렇게 뭐라, 예쁘게, 예쁘잖아요. 예쁘 그래서 연예인이고. 근데 연예인 치고는 일반인처럼 눈이 그 정도 다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감정이 먼저인 사람이라서 네네. 보여지는 걸 따지는 게 아니거든. 아,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사람이거든, 오.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또내 마음이 멘탈관리가 잘안 된다 고 했잖아요. 그게 회복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생기면 음, 조금 만나지 않을까 다른 분을. 음, 근데 경계심이 조금 없는 편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야이 사람 자체도 사람을 잘 믿고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조금 경계심이 있어서 관찰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가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지금 아무튼 응. 탑클래스의 배운데, 응. 그걸 응. 이제 계속 반살, 50살까지 응.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이건? 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어. 여기서 더잘 돼요? 이건 말하기 힘들지만, 이 사람이 했던 그만큼 자리는, 음. 변하지 않는다. 더잘될게 어, 있을까요? 응. 그러니까요. <웃음> 완전 어. 지금 완전 땅인데. 지금, 그래서 나는 좋다라고 보여요. 좋다. 응. 그러면은 뭐, 응.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말고 또 뭐, 조심해야 될 응. 점이나 뭐, 이런 게좀 있을까요? 국어 말고는 글쎄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저짤 어. 음. 수도 없고. <웃음> 없는 음, 음. 없어요. 그런 거 말고는 없는데, 어떠한 유혹에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혹? 안 좋은 유혹이 뭔가 올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뭐, 제안을 받거나 뭐, 그 돈, 돈에 대한 뭐, 그런. <웃음> 그거 아닌데? 응. 이 사람은 조금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회복이 잘 안되면 병원을 네. 가서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해요. 정신적 의무가 있어서? 응. 어, 멘탈좀 약하신가? 응. 근데 말하면 안 되겠지? 나는 왜 프로포플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음. 이런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쪽. 양 네, 그런 유혹. 그런 유혹. 음. 연예인들은 워낙 뭐, 또 그런 면 있어서 그런 그것이도 있고 정신이 음. 조금 음 정신적으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겁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